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아저 동영상을 이렇게 구독하시고 또 꾸준히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 전부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은 저기 고관절 통증,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는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잠깐 뭐 댓글에도 자꾸 질문이 올라오고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관절 통증은 사실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 치료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하여튼 큰 병은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좀잘 알지 못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느냐그 어떤 치료 원리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지 못하셔서 조금 잘못된 접근법을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침을 맞는다, 뭐, 마사지를 받는다, 뭐, 도수 치료를 받는다, 어떤 이런, 뭐, 스테로이드성 뭐 주사제를 맞는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근본적인 접근, 치료를 위한 접근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쉽게 조금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 은 약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뭐 도수치료다 마사지법이다 하튼뭐 침술이다 이런 말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인가 하면 어뭐 혈액을 통과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킨다든가 좀어 약간 무너진 부분을 바로 잡는다든가 해서 통증도 완화시키고 어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완전한 치료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들 분들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치료를 받을 때는 뭐한 일주나 이주 혹은 뭐 길게는 한달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시 찾아오거든요. 는그 통증이라는 게. 그 왠가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약간 임시적으로 이렇게 아,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통증을 그 고관절 통증을 오래 갖고 계셨다면 아, 치료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치료가 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하여튼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관절은 뭐 어떻게 되어 있나다 관절, 우리 몸에는 관절이 많아요. 이제 턱관절도 있고, 뭐 손가락관절, 발목관절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은 이제 골반하고 다리뼈를 연결해 주는 부위에 있는 어, 관절이 고관절이에요. 그 그렇죠? 여러분들 또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셔야 될 것은 관절, 뭐 관절만 있고 근육이 없으면 그 사실 이제 관절의 기능을 못하죠. 이제 관절이 압박을 받았으니까 마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절을 지탱해 주는 근육을 인대라고 해요. 인대, 그죠? 예, 네. 인대라고 데 인대는 이제 보통 이이네 방향 그러니까 위로 두 개, 아래로 두개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 연결되는 이제 다리와 골반 사이에 이제 고관절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붙들어주면서 이게 수축도 되고 팽창도 되면서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 고관절 통증이 온다는 사실은 그이 인대 손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대 손상이 있다라는 뜻이고 물론 뭐 인대가 뭐 아주 심하게 어 이제 뭐괴사 현상이나 어떤 염증 현상이나 어떤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염증 치료나 어떤 뭐 개서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본인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좀 늦게 보시면 아 이건 한계치를 넘어갔다라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나 받으셔야 돼. 그니까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라는 거지, 이 병을 완치에 대한 치료 개념은 안 돼, 안 돼요. 염증 치료는 사실은 이제 병원이나 어떤, 이렇게 소염제나 항생제를 먹어서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는데, 그걸 염증을 없앴다고 해서 여러분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인대가 손상이 됐다라는 건 뭔가, 뭔 하면, 인대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약해졌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강화를 시키면 치료는 되는데, 단순한 강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개념이 잘안 잡혀요. 그럼 강화를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버리면 너무 좀제 제 설명이 너무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야 리고 이게 왜 약해졌는가를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 내 몸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개념 정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이제 인대라는 거를 근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근육을 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사실은 이제 인대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 근육과 인대, 자 근육과 인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이 뭔가? 하면 혈관이라고 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근육은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혈관 덩어리다.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모세혈관이 자꾸 커지는 게 이게 알통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피가 많이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자꾸 커지는 게 운동을 해서 자꾸 커지면 이게 알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점점 만들어지게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근육 근육을 근저 근육, 근력 운동을 하면 근 모세혈관이 없던 모세혈관이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뻗어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만들어지면서 근력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고관절 인대, 인대 근육이 왜 약해졌는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약해졌는가? 무슨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분명 요인이 있고, 그 이제 나이를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를 먹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고관절 통증을 앓게 돼요. 그 여러분들도 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나 아직 젊은데 왜 고관절이 아프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다양해요. 뭐뭐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로 걷다 보니까 고관절 통증이 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뭐 자세 불량으로 고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뭐 척추 측만적으로 고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아랫배 통증으로 고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관절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 인대가 약해졌다는 거는 고관절 인대를 구성하고 있는 혈관이 약해졌다. 이래 본 거예요. 그, 그, 고관절 인대 속에 있는 혈, 혈관 속에 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왜 나이를 먹으면 고관절이 아프게 되느냐 근데 이제 뭐 이제 병원이나 이제 한의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 센터나 이렇게 보면 그니까 저는 뭐 하여튼 그래요 이제 이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척추 쪽으로 이렇게 연관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척추 쪽 물론 척추하고 연관이 있어요 적중한 협착증으로도 다리 쪽에 문제가 나타나고, 고관절 쪽에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어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고관절 통증이다. 골반이 아프다, 고관절 통증이다.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의 혈관이 작아지고, 근력 양이, 근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 고관절 인대 인대에 머물러야 될 피가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고 이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오래 걸어다니시고 다리를 많이 사용하면 다리 혈관이 자꾸 커져요. 그죠? 다리 혈관이 자꾸 커져요. 나이를 먹으면 허벅지는 자꾸 얇아지고 종아리는 자꾸 두꺼워진다든가 발목이 두꺼워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혹은 뚜꺼지지는 않는데 혈관이 굉장히 커져버린다. 연세 많으신 분들 발등이나 이렇게 발목에 보면 혈관이 막울퉁불퉁해요그죠 피가 그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쪽의 혈관들, 그러니까 머리 쪽, 어깨 쪽, 목쪽 이런 혈관들은 찌그러드는 거예요. 찌그러들. 그러니까 여기는 찌그러들고 대신에 여기에 머물러 있던 피가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발목 쪽으로. 다리 쪽으로 자꾸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내려가 버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도 나타나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쪽에 피가 없는 거예요 그 혈관은 있는데 혈관이 말라 가는 거예요 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관절 통증을 뭐 이제 자꾸 사람들이 아프다 아프다 이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고관절에 혈관이 약해져 있다. 이 말은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게, 인대가 약해져 있다는 말이고, 응? 인대 근육이 약해졌다는 게. 그러면 그 인대 근육에 피를 다시 집어 넣어주고, 근육이 조금 생성되도록 도와주고, 자, 아프다라는 거는, 통증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혈관 얘기도 했는데 우리 몸에 온몸에 혈관은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도 있고 대동맥 대정맥 마이튼 혈관인데 이 혈관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 길이가 13만 킬로미터 13만 킬로미터 그니까 모세혈관까지 다 합쳐서 13만 킬로미터는 무지막지한 길이에요 그죠? 어. 13만 킬로미터 인데 그인대혈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반을 형성하는 인대혈관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 <웃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대 정도의 혈, 그 안에 모세혈관한1 0 0 k m 정도, 1 0 0미 k 정도는 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00km 뭐 혹은 500km 정도의 혈관이 그 인대를 형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그 속에다가 피를 자꾸 집어 넣어주고,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혈, 인대가 활성화 가 되거든요. 또, 근육, 근육이 생기고. 근데 이제, 혈관을 혈관이 이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신경이 따라가요. 로몸에 신경도 그만큼 13만 킬로미터 정도 뻗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근데 이제 혈관이 마를 때에 이 신경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신경 손상이 나타나요. 신경 손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은 혈관이 너무 팽창될 때도 신경이 압박되면서 토, 통증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그 혈관이 팽창되면서 나타나는 통증과 혈, 혈관이 좁아지면서 시, 그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통증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세밀하게 느껴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이 왔다. 이거는 신경 압박이야. 왜? 이쪽 피가 너무 왔어. 너무 많이 와서 통증이 온다. 이거는 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너무 커지면서 옆에 따라가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신경 손상이 일어났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이제 대상포진이나 네? 뭐 구내염이나 뭐 하여튼 뭐 손가락 저림 현상이나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목목저림 현상이나 이런 어떤 신경 손상 현상으로 어 그런 식의 다양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골반 쪽에 피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나 하실 거예요. 그죠? 피가,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믿음을 가지시고, 원리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을 조금 해주세요. 이해를 하시고, 다른 동영상을 조금 보시다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골, 일단은 어떻게 하든 빠진 거야. 골반 인대가 약해진 거야. 약해지면서 신경 손상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통증이 나타났다라는 건 어떤 게 신경의 압박이나 손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 네. 일단은 집어넣어서 원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게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어, 옳을 것 같고 그러면 다리에 있는 피를 어떻게 골반 쪽으로 골반, 그러니까 고관절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그죠? 왠가면 지금 고관절에 있던 피가 지금 다리 쪽으로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내려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리 쪽은 혈관은 커졌는데 고관절 혈관이 작아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 우리가 걸어 다닌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발목으로, 발의 힘, 종아리 힘, 허벅지 힘으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이제 고관절에 피가 없는데, 자꾸 내려가도록 유도를 해주면, 고관절이 치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고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좀작심을 하셔야 돼. 아, 내가 요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아, 좀 걷는 걸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요 고관절 통증인데 자꾸 약좀 운동 좀 해라. 걸어다녀라. 산책 좀 해라. 달리기를 좀 해라. 자꾸 이러는데 그 잘못된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잘 판단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이 병치료에 관련된 지식은 물론 저도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 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지식에 이 병과 관련된 지식에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웃음> 제가, 뭐 제가 좀 교만해 보입니까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잘못된 지식이다.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끌어올리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도움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고관절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누워서 운동하는 게 가장 제일 좋아요. 누워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앉아서 운동하는 거. 그게 이득. 제일 나쁜 게 서서 운동하는 거예요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나쁜 게 서서 운동하는 거요 왜? 써버리면 다리에 피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예. 네. 가로종일 서있으면 피곤해지죠. 여기서 피가 다 내려가서 피가 안 돌기 시작해. 다리는 피가 빡빡하고 여기는 막 피가 없어서 막 눈꺼풀이 내려앉고 머리는 멍해지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피곤해지잖아. 요 피가 내려갔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으면 다리에 힘을 빼버리면 이제 다리에 피가 내려가지 않죠, 그죠 어떻게든 내려가는 거는 막은 거야. 다리에 힘을 빼버리면 내려가는 거는 막았어. 그죠? 다리에 힘을 주면서 고관절 통증을 잡는다 이거는 사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일단 기준을 생각하니면 기준을 이제 왼쪽 고관절 이제 왼쪽 고관절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인가냐면 오른손잡이들이 많고 오른쪽 다리 힘이 더 세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물론, 오른쪽 고관절 통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일단은 기준을 왼쪽, 왼쪽 고관절이 아프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프신 분들은 그 반대쪽으로 행동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좀 지혜롭게 행동해주세요. 아, 제가 하여튼, 자, 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동상에서 이제 소화를 위해서 뭐 오른쪽 무릎은 자꾸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내려놓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 고관절의 힘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제 일어서면 안 돼요. 이제 걸어, 걸어다니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힘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잘 보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습니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으니까 그 원리를 잘 적, 적, 적용을 하셔야 돼. 그죠? 써 있다라는 건 종아리 쪽에 피가 간다는 뜻이고 누워 있다라는 건더 이상 종아리에 피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누워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잘때 피가 올라오거든요. 자는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었다접는게 사실은 여러분들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뻗어 있으면 피가 오히려 잘안 통해 이렇게 접고 있으면 어, 다리에서 피가 잘 빠져나와요 다리에서 그래서 이제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접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혹은 다리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다리에서 이제 피가 올라오면 결국은 고관절 쪽으로 피가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죠? 다리에서 이제 피가 빠져나오면 마지 정맥류다, 뭐 다리 혈관이 커져 있다. 이제 누우면 다리가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다리에 있던 피가 서서히 온몸으로 펼쳐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고관절 인대 쪽으로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고관절, 고관절 인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 되는데. 자, 왼쪽 골반이 아프다. 왼쪽 골반은 자,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자, 왼쪽 골반이 아플 때, 이제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에? 물론, 이제 오른쪽 발바닥에, 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 지금 힘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물론 발바닥에도 가지만은 자 이걸 허리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지금 고관절 쪽으로 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관절 쪽으로 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자 이렇게 하면 고관절 속에 피가 빡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관절 속에 빡빡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고관절 속에 피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고관절이 <웃음> 뭐 단편적으로 뭐 평평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증이 앞쪽에 나타났는지 뒤쪽에 나타났는지 혹은 오른쪽에 나타났는지 혹은 왼쪽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관 고관절 이 안쪽 안쪽으로 아프다. 혹은 고관절 뒤쪽으로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혹 고관절 앞쪽으로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 정상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관절 인대 쪽으로 피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어디로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들어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앞쪽으로 많이 앞쪽으로도 오고 또 뒤쪽으로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덜 올리는 힘과 여기서 미는 힘이 생기니까 앞뒤 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야. 그죠? 어 고관절이 어, 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고관절 인대 속으로 피를 넣어 주고, 그죠? 어. 자, 여러분들 이제 활용할 적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종아리에 있던 발에 있던 피가 자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고관절 쪽으로, 고관절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하면 고관절 근육이 움직이겠죠.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하면 고관절 근육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하든 다리에서 피를 뽑아내면 고관절이 튼튼해지는 거는 맞아요. 왜 왜? 인 가면 자꾸 그쪽에 자극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다거나 뭐 다리 쪽에 베개를 놓고 있다거나 하는데 아, 일단은 그냥 너무 편하게는 가지 마세요 여기에 고관절에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줘야 자극이 되는 거지 그냥 다리만 들고 있다고 치료가 물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치료 기간이 너무 긴 거야 에? 다리 들고 있으면 언제쯤 치료될까 기약이 없어요. 사실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나. 그러니까 조금 어떤 운동을 통해서 힘이 더 많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죠? 어. 근데 사실 이제 꽈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쪽 발을 반대쪽에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 쪽으로 올라오면서 고관절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어. 자, 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자, 여러분들, 자, 고관절 도움,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이제 가위적기라 그래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도 고관절에 도움이 돼요. 그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 세로방향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양쪽 천면 고관절,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교대, 이제 교대, 교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줘야 돼요. 돌아가면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아픈 쪽에다가 힘을 조금 더 주세요. 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고,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고, 이러면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또 들었다 내리고. 그러니까 앞, 뒤, 오른쪽, 왼쪽, 앞, 뒤, 오른쪽, 왼쪽, 자꾸 이렇게. 하되, 왼쪽 고관절이 더 아프기 때문에, 왼쪽에, 왼쪽, 이덜 어울릴 때는 왼쪽 다리에다가 힘을 조금 더 주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 왼쪽 다리에 조금 힘을 더 주고, 그죠? 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왼쪽 고관절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오른쪽 다리가 더긴 사람이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 두꺼운 사람이 있고 뭐 왼쪽 다리가 더긴 사람이 있고 왼쪽 다리가 더 두꺼운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 어, 심장에서 이렇게 복, 어, 위 대동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여기 복부 동맥류라고 있어요. 복부 동맥류에서 이제 다리로 이렇게 피가 갈라져요. 그 그러니까 나중되면 복부 동맥류도 이제 다리가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복부 동맥류가 파열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요. 그 여러분들이 걷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진짜 한 40대까지는 걸어 다녀도 돼요. 근데 40대 지나고 나면 이제는 끌어올려야 돼요.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다잘 보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팔을 흔들면 다리가 가벼워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병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다리에서 피가 빠져요. 왜? 이쪽의 힘이, 어깨 쪽, 팔쪽의 힘이 작동이 되면 다리에서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리가 가벼워져요. 한 5분 정도만 이러고 있으면, 어? 진짜 다리에서 다리가 다리에 다리가 찌릿찌릿하다니만요. 다리 열관에서 막 피가 빠져나와. 한 5분 뒤에 또 일어서 보면 다리가 너무 가벼워져 있어. 자 이게 뭘 의미인가 하는가 하면 제가 다시 얘기해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몸의 비대칭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 곳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니까 왼쪽 고관절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는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더 강해져 있다라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강해져 있는 곳을 더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곳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약해져 있는 곳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피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자 이게 이게 뭔가 하면 일종의 모래주머니 대용 모래주머니 이제 대체용 제가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 게 모래주머니 여러분한테 이거 차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차면 쇼크 먹습니다 쇼크 먹으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이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어, 충격 없이 그러니까 충격이 거의 안 나타나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목이 긴 양말이야. 목이 약간 긴 남자용 양말. 여자 양말은 너무, 목이 짧잖아요. 그죠? 아, 짧으면 이제, 이걸 왜, 왜 이렇게 했나 면 이제, 얘 안에다가, 동전을 두 개를 넣었어요. 동전을. 동전을 두개 넣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목에 끼려고 해요. 발목에다가. 발목에다 끼려고 하는데, 끄트머리는 여기 보시면,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똘마라가 묶어버렸어요. 뭐, 바느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시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효과를 봐야만 여러분들내제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어, 제 말을 믿을 것 같아서, 임시용인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동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양말 한개 무게와 동전, 100원짜리 동전, 자, 100원짜리 동전 두개예요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자, 제가 전자재월에 달아봤습니다 양말 무게는 목이 긴 양말은 약 15g 정도 됩니다. 물론 두꺼운 양말은 한 20g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어, 15g 아주 가볍죠, 그죠? 어, 동전 한개 무게는 5g, 5g. 그러니까 동전 두 개를 넣었어요. 두 개를 넣었으니까 15 더하기 10은 25g 됩니다. 25g 그죠? 어, 25g 자. 이걸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왼쪽 관절, 왼쪽 고관절이 아프다. 이러면 이제 잘때 적용하는 방법과 낮에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아, 여러분들 동영상을 조금 신중하게 들으세요. 대충 지금 혹시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얼렁뚱땅 들었다가 나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종종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영상 대충 들으신 분들 그 치료 관련 동영상은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예. 주무실 때 왼쪽 다리가 그 제가 아까 그랬어요 왼쪽 고관절이 아프다라는 거는 오른쪽 다리로 오른쪽 고관절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제 30g의 무게인데, 30g의 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아, 25g인데, 25g. 25g의 무게인데, 25g의 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무실 때, 이 왼쪽 발목에다가, 음?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하여튼 뭐, 주무실 때, 무릎, 종아리 쪽을 약간 높이고 주무시는 것도 고관절 치료에 도움이 돼요 약간 에? 한 2cm 3cm 정도 뭘 이렇게 따라서 어, 제 동영상 보또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들은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 거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도 이런 모래주머니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왼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너무 꽉 끼게 하지 마시고, 좀 헐렁하게 하세요. 어. 헐렁하면, 이제, 이 왼쪽 다리 전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오른쪽 다리로 가야 될 25g의 피가 왼쪽 다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더 많이 가는 걸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거야. 왼쪽 다리에 피가 조금 더 많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른쪽 다리를 접어버리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더잘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자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 그냥 편하게 접으세요 네. 종아리만 조금 다리 발하고 종아리만 조금 높여놓고 응. 여, 여기 사장님은 저희 딸아이 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딸아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 종아리 쪽을 약간 밑에 침대 밑에 뭐 이불을 좀 넣어서 따라놨어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종아리 쪽이 높아요. 그 저희 딸아이는 베, 베개도 못 베게 하고 그냥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베개를 안 베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자게 되면 여러분들이 25g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25g이 아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더 무겁게 차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안전한 중량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50g, 60g 차고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져 버려요 몸 전체가 다리로 가는 혈액이 확 바뀌면서 몸 전체가 뻣뻣해지면서 몸살이 나타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25g 정도는 그 정도 효과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보세이 다리 쪽으로 복부 동맥류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피와 왼쪽 다리로 가는 피가 이제 균형이 맞아지면서 다리 쪽으로 왼쪽 다리 쪽으로도 피가 오지만 왼쪽 골반, 고관절 쪽으로도 피가 25g의 피가 작동이 되면서 그쪽에 체력이 공급이 되는 거야 공급이 돼요 분명히 공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세요 자꾸 안 누워서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최대한 안 걷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작심하고 한 3, 4일은 내가 좀안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제일 걸어 다니면서 나는 왜 이래 아프지 자꾸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예그 자기 스스로 병을 또 키우면서 나는 왜 아프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관절이 심하게, 이제 고관절 통증을 뭐 10년, 20년 가져오신 분들은 치료기간을 훨씬 더 길게 잡으셔야 되죠. 그죠? 어, 제가 보기엔 뭐 6개월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혈관이라는 게, 근육이라는 게뭐 하루 이틀 했다고 변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육은 보통 6개월을 잡아요. 그것도 강한 운동을 했을 때 6개월 정도 지나면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강한 운동을 하실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강한 운동을 하면 또 충격을 받아요. 몸살이 나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다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왜 염증은 뭐든지 무리하면 염증이 생겨요. 그게 열이 나면서. 그게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다 싶으면 그냥 모래주머니만 차고 이렇게 쉬시면 되는 거야. 나중에 염증 생기는데 당신이 하란 대로 했다가 막 고관절이 이상해졌어.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절대 저한테 그런 책임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여튼 단계별로 오늘은 요 정도 운동했으면 한 2, 한 3일은 똑같이 운동하세요. 약하게. 그리 조금 아 근육이 아 약간 통증이 사라진다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한 3일 뒤에 운동량을 조금 더늘리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가십니다. 시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막 이거 걸리고 빨리 키워야지 하고 막콱콱해 막, 갖고 막 너무 이쪽으로 피가 많이 가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염증이 뭐 이상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헬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오고 염자가 생겨요. 염자. 염자는 염증이거든요. 운동을 너무 무리했다는 거야. 여기 피가 너무 많이 와서,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염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생겼다고? 저한테 나중에 따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하게 하면 염증이 안 생겨요. 약하게 하면. 오케이? 그리고 또 이것도, 이것 다쳐가지고 이상한 운동도 아니야. 이상한 운동도 아니니까. 자, 이제 아까 주무실 때는 왼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고관절이 아프니까 왼쪽 발목에만 차시고, 자 낮에 활동하실 때는 이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자 남자분들은 그냥 뭐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그냥 한 며칠 동안 테스트 써봐. 제 말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는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해보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여는혹 효과가 있으면 자 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효과가 없으면 에이 또 속았네 하고 버릇 버리면 되는 거야 물론 저는 실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봐야 되돼그이 그러니까 안에 동전 두 개를 넣습니다 100원짜리 이 안에는 100원짜리 또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왼쪽 발목에만 차면 안 돼요 어, 왠가 하면 한쪽에만 차버리면 또 균형이 무너져요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양쪽에 그러니까 낮에 활동할 때는, 밤에 잘 때는 아픈 쪽 다리에만 착용하시고, 낮에 활동할 때는 바지를 입고, 바지를 입고, 양쪽 발목에다 착용하시고, 걸어 다니시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30년을 살고, 인생을 40년을 살고, 50년, 60년을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종아리 혈관, 발목 혈관은 너무 커지고, 허벅지 혈관은 너무 좁아지고, 허리 혈관 여기 여기 엉덩이 엉덩이 혈관도 너무 좁아져요 나이를 먹으면 엉덩이 살다 빠지죠 혈관이 다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어, 근육이 빠진다는 라 거는 혈관이 다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다리 쪽으로 다 내려가니까 다리 혈관이 막 큼지막하게 붉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운동들을 이렇게 하시면 다시 엉덩이가 탄탄해지고 골반에 근육이 형성이 되고 허리가 좋아지고 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나중에 이제 연계 동영상에 제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라고 동영상 하나 이렇게 마지막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외출 했다가 돌아오시면 반드시 회복 운동 차원에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이랑 운동을 꼭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을 지키시고 다리가,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좀 치료효과가 있고, 그래요. 어. 자,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이제 발목에, 그죠? 차면 여러분들 다리가 무거워질 것 같죠? 어, 물론 처음에 찼을 때는 약간 무겁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한 30분 정도 지나버리면, 이 모래주머니가, 아, 내, 내 몸이, 혈관이 이걸 그냥 내 몸처럼 인식하기 시작해요.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그니까 러 오히려 조금 걸어 다니면 모래주머니를 안 차고 걸을 때보다 다리가 더 가벼워요.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 이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걷게 되면, 이게, 이제 내 딛잖아요? 내 딛으면 모래주머니 효과가 없어요. 이 모래주머니 효과는 언제 일어나면, 딛었다가 덜 어울릴 때, 들 어울릴 때, 이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때? 누를 때는 체중을 그냥 누르는 거야 끝이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들어 올릴 때 내려갔던 피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25g 만큼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던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골반 인대 쪽으로 피가 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골반 인대 쪽으로 피가 정상적으로 자꾸 공급되고 공급되고 공급되고 공급되고 하려고 하면 고관절이 살아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제, 동전 두 개를 넣어라 이랬는데, 이제 그 무게가 2 5 g 입니다. 그죠? 양말 무게도 무시를 못해요. 양말 무게가 15g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하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응용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신발의 상식 파괴 이래갖고 신발은 무거운 신발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영상 보세요 신발의 상식 파괴라고 구독자 신청 하시거나 제 동영상 쭉 살펴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가벼운 신발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한, 한 95%의 사람들은 가벼운 신발이 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운동화나 이런 거 보면 비싼 신발이 무거워요 사실은 아, 그, 뭐, 그분들이 그걸 알고 안 들은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왜? 가죽이 두꺼운 게 무겁거든요? 근데, 근데 무거운 신발이 여러분 다리 건강에는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무거운 만큼 올려주는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예, 무거운 신발이 더 많은데, 오는데. 어떤 분의 이제,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한 7g 정도 돼요. 7g, 7.5g 정도 되는데, 500, 500원짜리 동전을 한 3개 정도를 신발 발바닥 그러니까 깔창 밑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운동화를 신어야 돼. 이 구두를 신으면 그게 불편해서 이제 행동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거운 신발을 아 그러면 한이 정도 되는 무거운 신발을 한번 착용하고 오늘 활동을 해보자. 무거운 신발을 신고 하루를 살았을 때와 가벼운 신발을 신고 살았을 때 여러분 고관절 통증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차이점을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분명히 무거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을 때가 고관절 통증이 훨씬 줄어 약하게 나타난다라고 어,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리가 이제 고관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자체도 고관절에 무리가 나타나게 돼. 척추관 또, 척추관 또 찌그러뜨려버리고, 그죠? 또, 걸어다닐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자세로는 고관절 통증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자세는 다리를 높이 들기도 그렇고, 그죠? 허리는 항상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똑바로 피는 게 좋아요. 가슴도 살짝 덜어올리고, 네? 아랫배는 좀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그죠? 가슴을 이렇게 덜어올리면 아래 창자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고관절 쪽으로 가는 압박감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걸을, 걸을 때는 다리를 여러분들이 평상시 걷는 걸음걸이 그리고 발 높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높이보다 한 3cm 정도만 더 높이 드세요 그래야 머리 주머니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3c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박투박 투박.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리를 조금 더 든다. 조금 더 든다. 할 수만 있다면 팔도 이렇게 좀 흔들고 어깨도 덜썩거리고 아랫배 좀 집어넣으려고 하죠. 아랫배 이게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문제를. 아랫배가 튀어나오면 치질도 튀어나오고 전립선도 눌리면서 전립선 비대증, 비뇨기질한 환 온갖 병이 다 생겨요. 아랫배가 나오면 나중에 방광염부터 시작해서 아랫배를 집어 넣으면, 진짜 넣어줘요. 이렇게 가슴을 들 올리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슴이 올라오면 아랫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걸어다시고 허리도 똑바로 피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편하다고 느껴요. 저도 알아요. 왜? 편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건강에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30년 40년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워낙 느리게 나타나니까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 이러고 공부하고 뭐 스마트폰 볼 때도 이러고 이게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저는, 저는 스마트폰을 보도 이렇게 봅니다 웃기죠 그죠. 또 이렇게 먹으니까 어느순간 넘겼다가왜균형감각을안 잃어버리려고 또 머리도 한 번씩 흔들고 팔도 흔들고 팔한 들리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물병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가 가벼워진다라는 거는 다리에서 피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올라오면서 어디를 거쳐요? 고관절을 거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고관절이 살아날 희망을 준다는 라 가능성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관절 치료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누워서 하는 근력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저녁에 한번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 중에 사무실 옆에다가 매트리스를 하나 사서 점심 먹고 누워서 운동하는 분들 몇 분을 봤어요. 굉장히 적극적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몸을 케어를 하는 거 케어. 에이나꼭 뭐 그럴 것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그 태도가 다른 거야. 태도가. 제가 그걸 해도 습니까 외출했다가 다리를 쓰고 돌아오면 집오면 무조건 누워야 된다. 누워서 아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그 동영상 보시고 그냥 따라하세요. 거기서. 대신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물병을 손에 들고 누워서 운동을 하면서 다리도 들었다 내렸다 물병을 들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집에 들어올 때 천근 만근 들어왔다가 그거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이 쑥 살아나요 몸이.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요안 해요 대부분들.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안 하더라고요. 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 그거 5분을 투자하면 여러분이 수명이 10년이 길어질지, 20년을 더 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하게 되면 반대로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동영상 꼭 보시고, 자세 바르게 하세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꼭 하세요.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팔을 좀 흔들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냥 몸이 피곤하다 몸이 피곤하다는러면 진짜 딱 30초만 투자 하세요. 내가, 내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게 30초만 투자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하면 보세요. 자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잘 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뻗었다 이렇게 뻗었다 뻗었다 자 한쪽 한쪽 자 반대로 하면 다리를 왼쪽 다리를 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 바람을 좀 부으시는 거예요. 자, 뭐 하여튼 뭐 엇갈려도 괜찮아요 자, 자쭉 뻗었다 뻗었다 후. 후. 후. 자 30초만 합니다 30초 딱 30초만 이 30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미쳤나 이래도 좋으니까 제가 하는대로 30초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 열이 슬 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편안해져요. 또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에 또 도움이 돼요. 지금 온 몸을 지금 막 팔을 쭉 뻗었다가 뻗었다가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30초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상하다, 너무 피곤하다. 만성 피로 증후군 시달리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안 움직여. 맨날 앉아서만. 피가 안 도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곤해져요. 그죠? 네. 그분들이 이제 왜 피곤한지 모르니까 약을 찾는 거야, 약을. 하, 뭐, 비타민을 먹고, 뭐, 혈액순환 개선제를.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거는 혈액순환 개선제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돼요. 혈관의 노폐물을 없애주는 도움은 되는데. 여러분, 몸을 잘 움직이면,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약해진 부분에 혈관을 더 크게 만들면 피가 돌아가요 약해져 있는 혈관에 자, 걷기 운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등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굳이 등산을 가고 싶으면 양손에 500ml 물병을 잡고 올라가세요 흔들면서 흔들면서 하여튼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리가 덜 무거워요. 왜 피가 분산이 되거든. 그냥 올라가면 다리가 천근만근이 되거든. 종아리 등산 갔다 오면 몸살도 나고 종아리가 단단해져 있고, 종아리가 왜 단단하겠습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야. 그, 하여튼, 그런,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 영상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도 막 짤막하게 동영상 올리면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충 들으면 엉뚱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욕걸 얻어먹더라도 그냥 제대로 좀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제대로 가르쳐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 동영상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바라 운동법 뭐 이런 거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부자리 조정법 이런 것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도 있고 뭐 치질 치료법 뭐 오십견 치료법 뭐 어깨 통증 뭐뭐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광관하겠습니다. 어저 주말에 우리 장정연님 어, 장정연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후원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연님 저 저게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힘을 많이 주시고. 어 어떻게가는 어,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셔서아 제가 이제 조금 동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아, 일주일에 한두개 많게는 세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막 댓글에는 막 어,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병들 질환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들을 다 언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은. 매일, 매일 올려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 끝까지는 안 되고, 어, 하여튼, 어, 여러분 후원 덕분에 제가 하여튼 동영상을 한 개라도 더 올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주위에서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2보 전진, 1보 후퇴. 아무것 조금 무리가 됐다 싶으면 쉬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 누워. 무리가 됐는데도 그거 참고 계속 넘어가면 염증이 생겨요. 병이 돼 치료하려고 하다가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길게 잡으세요 고관절 통증 아주 뭐 오랫동안 고관절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치료 기간을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잡아야 돼요 그냥 갑작스럽게 통증이 왔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그냥 회복이 의외로 빨리 될것 같아요 근데 벌써 아팠던 기간이 너무 길었던 분들은 최소한 그 아팠던 기간의 3분의 1 정도는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어. 이제 걷기 좀 자제하시고 그죠?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세요 살아가는 현실을 직업을 바꾸든지 생활 패턴을 바꾸든지 하여튼 스서 하는 걸 서서 하는 거는 고관절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늘 여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어. 하여튼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